맛있다 안녕하세요 뭐야? 진짜 입은 거다 괜찮아요 10번 11번 빼고 다 괜찮아요 저는 얘네도 품을 수 있어요 이거 필통이에요? 아 파우치? 어 이거 귀엽다 나 이거 놨으면 좋겠다 장난지 <웃음> 어, 있네 많이? <웃음> 어 이거 다른 거는? 얘랑 아 이거 랜덤이구나. 예, 네, 얘 다른 애도 있어요. 아 귀여워. 로봇. 로보트... 어. 나 네, 이런 애들. 얘는... 갖고 얘 얘랑 얘. 응 그것도 귀엽네요. 그 응, 오히려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얘네보다. 네, 맞아. 맞아. 얘 인형 도 별로 어, 이런 통이 은근히 쓸 때가 많더라고. 아. 이렇게 다한 네. 가지. 아. 그러니까 마사원짜리 아 클리어 파일을 들어서 그냥. 헉, 그 진짜 크다. 아 괜찮지 않아요? 오나 이거 너무 뽑고 싶다 이런 거좀 귀찮네 어? 인형 좀 별론데? <웃음> 착하게 살았으면 금손이 될 것이고 어? 금손이 될텐데 <웃음> <웃음> 뭐야? 하나 <웃음> 둘셋 <웃음> 하나 둘 오! 오! 게착하게 <웃음> 살았다 착하게 살았어 어잘 한데... 응, 살았다, 응. 잘 살았다, 잘 살았어. 자, <웃음> cd cd 다 어? 나왔어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lcd s e 야 a m e Sesame. Tarzara. Oh, s e s a 다 e Oh, s e s 어어 세상에 s 이 s a m e Oh, s e s D 어떤 거 h s 요 어떡해? 난 몰라. 절 많았다. 진짜 완벽하게 최상이 그렇죠. 완벽. 액션 가면 하나, 부리부리 하나, 짱구. 이렇게. 완벽. 완벽. 너무나 완벽해. <웃음> 이 짱구로 오늘 다 소진한 노아 씨. 그... <웃음> 어? 뭔데? 이 어떻게? 어, 우와 가방이야. 아. 오, 어, 칠? 다 어, 위야! 하나, 어, 둘, 둘. 욕. 오, 오, 오, 없어, 우리! 음, 세상에, 음, 세상에. 음, 세상에. 아니, 살만 어떻게 살아 오신 거야? 음. <웃음> 오늘을 위해. 아일이야 <웃음> 대박! 잘 <웃음> 너무 우기 <우리> 잘해. <웃음> 짠! <웃음>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 행운입니까? 일단은 우리 짱구는 못 밀려 짱구 인형이 제 품에 왔네요 근 진짜 쿠즈를할 때마다 거의 오, 들기 탱글이, 오 마이 갓. 진짜 짱구를 들고 있는 느낌이야, 드는 느낌. 왠지 오늘 짱구 인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짱구랑 뭔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옆에 볼도 좀 빵빵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얘는 좀 그래도 나름 귀엽게 나온 짱구 같아.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이 퀄리티는 뭔가 약간 인형 뽑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퀄리티예요 응. 그래도 그냥 기분은 좋지 않니? 15세 이상 시이브랑 텍까지 이렇게 일본말로 시이브렁 써있고요 이건 D상! 근데 D상도 좋았어 오히려 저는 인형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실용성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여섯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초코비를 할까? 액션 가면을 할까? 하다가 뭔가 액션 가면을 꽂혀서 액션 가면 했는데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으... 와우 줄기 탱글링 액션 비 이렇게 액션 가면이 날라차기 하고 옆차기 하고 뭐 하는 그 짱구들 이렇게 알같이한 마리 한 마리 짱구들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어. 오 좋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돌려서 다치는 거. 이렇게 하면 막 뚜껑 날라다니잖아. 딱 좋아하는. 뭐 이거 약간 슬라임 만들었고 여기 넣으면 되겠다. 네 라이브. 오 이거 넣으면 딱들어가긴하겠다 안 어, 싫은데? 게 어? 내가 알아서 할거아니니 뭔데? 이렇게 해서 액션가 하면까지 만들었고요 제일 제가 기대했던 요 아이. 짜잔.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오. 크기 너무 내가 원했던 크기야. 딱 테이블 책상 위에 두기 딱 좋은. 오 너무 귀엽지 않니? 어 꼭지스 꼭지스 안 보이게 해주죠 아... 아... 이렇게 생겼어요 별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이소 느낌이에요 뭐... 디테일 없고요 그냥 플라스틱에 프린팅한 그냥 그 느낌 그렇지만 너무 귀엽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거 뽑고 이미 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웬걸그 금손이 또 금손이잖니? 귀여운 포차코 인형까지 또 뽑았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인형은 별로 안좋아해요 여러분 포차코는 약간 인형이 원래 얼굴이 약간 이렇게 돼갖고 여기 으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뭔가 얼굴을 그냥 동그랗게 만들었고 제가 인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건 포차코가 아니잖아 그리고 위에 귀여운 병아리 얘가 그리고 머리털 머리털도 이렇게 뼈 있고요 털날려이 가방까지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근데 귀여운 발바닥까지 이렇게 원래는 제가 얘랑 민트색 한 마리 이렇게 뽑았잖아요? 인형방아리님께서 갖고 싶어 하셔갖고 제가 요거랑 파우치랑 교환을 해왔습니다 오! <웃음> 귀여운데? 자전거 타려고 하는 포화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완전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이라서 오히려 좋아 그리고 여기 옆에 끈도 이렇게 달려있어 와! 별거 없어! 그냥 필통이야! 어! 이거 여행갈 때 여기에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착곡착용 넣어갖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너무나 탐내하셨던! 짜라 제가 가방을 탔어요 여러분! 오점 좋은 이네 가방을 타다니 미쳤지 진짜 어나 진짜 미쳤지 그 옛날에 그 학원에 갖고 가때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런 가방 느낌. 라벨이 용롱하네요. 그리고 앞에 앞주머니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어, 아무것도 안 쓰이네. 3유를든모래도 하나 써놓지 써주지. 안에도 이렇게 패턴은 없고 이렇게 그냥 민자. 오, 어,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민자. 패턴도 없어. 그냥 민자야. 그냥 민자 그냥 심플한 민트.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밑바닥이 이렇게 도심이. 팔이야? 도심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밑바닥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밑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모르겠네요. 어? 차라리 여기 뒤판에다가 라도해 주던지. 음, 뭐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민트색 귀여운 가방을 제가 탔습니다. 이렇게 매거님 너무 귀엽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성공 어, 짱구와 코차쿠 쿠지를 해왔는데요! 요 맛에! 요 맛에 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오는 쿠지 네, 아주 제대로 또 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짜잔! 아, 코차쿠... 짜잔! 그 아이스 그건가? 그 컵, 필통 짜잔 이거 a상이야? 어 괜찮네? 짜잔 아뭐 반찬통인가? 음... 어 짜잔 트레이통이야어음 반응 왜 이래? <웃음> 아데이 뭘... 어쩌지 마 내가 뜯을 거야 <웃음> 반응 그답이라 거면서 뭘 뜯어봐 그렇지 아니 뭐 대박이 있어야 돼 짜잔 허 <웃음> 귀엽다 등어 진짜? 얘는 잘했네 에이선